이번역은 보람의 병원 전문건설 회관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보람의 병원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이번역 1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f o r e i n aid medical center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Passengers using f o r e i n aid medical center, please use exit one of the s t a t i o n